안녕하십니까. 장주성입니다. 아, 오늘은, 아, 오늘 제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무슨 동영상을 올릴까, 무슨 동영상을 올릴까, 이렇게, 아 계속 고민을 하고, 아, 기도도 계속 하고, 아,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은 많이 오시죠. 질문 오시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다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가장 긴박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 여러분들 올려주신 댓글을 보다가, 그 유튜브 샬리 라는 분이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호흡곤란 호흡 장애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두기는 올려도 는데 문제는 그 이제 정상에 따라서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그게 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벼우신 분들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만은 이제 유튜브 샬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상이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단그 댓글이 좀제 마음에 그냥 붙들려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저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 목에 가래가 끼고, 어 비염이 있고, 뭐 하여튼,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게 유튜브 샬리님이 정확하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또 뵙네요. 제가 또 숨이 잘안 쉬어지는데요. 이번에도 가래가 있긴 한데 비염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제가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입으로 쉬는 숨이 잘안 쉬어지고요. 가슴 답답하면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면 가슴 쪽이 아픈 것 같아요. 누우면 숨이 완전히 막히고요. 그래서 잘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유튜브 샬리, 뭐, 유튜브 샬리님처럼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일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죠? 아, 절망적이 되어버리죠. 그죠? 절망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분들의 댓글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혹시 다른 분들이 이제 혹시 질문하시면 원래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어. 근데 일단은 숨이 안 쉬어진 게제일 급하니까 그죠.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잘님은 어, 동영상을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어떤 이게 호흡 원리나 혈액순환 원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동영상을 계속 볼 체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지고 못하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유튜브 샬리님이 입으로 숨을 쉬고 근데 그 유튜브 샬리님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 샬리님은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폐쇄성 폐 질환이에요. 폐쇄성 폐 질환이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에 걸려 있고 가스 배출 기능 장애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샬리님은 어 샬리님의 몸이 정상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샤리님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할수 있는데 기준점이 중요해요. 기준점.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디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가?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시면 치료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몸이 많이 조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어, 많이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샬리님이 뭔가 조금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 부분이 있는데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병에 호흡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나 가스 배출 기능 장애, 혈액 순환 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입으로 호흡을 하셔야 된다고 라 했어요. 코로 숨을 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내뱉는 숨 그러니까 날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들숨과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뱉는 날숨이 있는데, 날숨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샬리 님이 호흡이 안 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샬리 님이 폐 속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폐 속에, 동그란 폐 속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야 될 거네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들는데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기관지가 정상인보다 조금 커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갔다가 0 0 배기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가 유입이 되고 배기 이산화탄소가 배기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폐쇄성 폐지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말은 배기 들어가면 배기 나오는 게 아니라 배기 들어갔다가 80, 90만 나오고 10, 20은 자꾸 폐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들어갔던 공기가 안 나오면서 호흡이 안 되면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숨을 이제 운명하실 때 숨을 이렇게 답답하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지를 못해서. 문명하신다 어,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샤일리님이 뭔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호흡법이나 가스 배출 호흡법이나 이런 부분들 동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좀 지식적으로 조금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샤일리님은동영상 계속 좀 많이 보시고 어, 일단은 가래가 끼는 것도 분명히 지금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 나오지 않고 어, 비염 비염기 코가 막히는거나 이런 것도 가스 피가 지금 머리 쪽으로 잘 빠져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샬리님은그폐 확장증, 그 폐선성 그 폐냐 폐가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기관지가 커졌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제 혼동할까봐. 그냥 제가 폐가 커졌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폐가 커졌다. 폐가 커졌다라는 거는 폐의 내부 공간이 공기가 들어가는 길도 커졌고 사실은 폐 혈관에, 폐의 피도 너무 많이 들어차 있어요.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갔다가 심장에서 온몸 전체로 피가 쫙쫙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혈관들이, 온몸 구석구석 혈관들이 좁아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폐에도 피가 고이고 심장도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힘이 들어가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몸을 잘 활용하고 을 호흡법을 잘 활용하고 어느 부분에 본인의 문제가 나타나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영상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거는 뭐 어떤 샤일리님만을 위한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거나, 뭐, 가래가 낀다,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 한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은 있는데, 어,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리님은 어, 호흡법을 조금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날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공기는 들이마시고 싶으면 그냥 살짝, 공기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들이마시지 마세요. 어, 들이마시지 마시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목을, 이 긴장을 하면 이 목을 꾹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꾹 잡아버리면 기관지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공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잡히면서 폐속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못 나오면서 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목이, 목을 이목 인위적으로 자꾸 목구멍이 이 안쪽을 혓바닥을 이렇게 잡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숨이 안 쉬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약간 아래 턱을 약간 앞으로 내배고 그천그첫 바닥을 입천장이나 이렇게 너무 세게 어디 그 입천장이나 아래 어, 아랫부분에다가 너무 이렇게 꽉끼아 꽉 붙이고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 어, 그냥 편안하게 입으로 숨을 쉬면 돼요 입으로 숨을 쉬면 되는데 그니까 요거는 샬리 님은 지금 좀 약간 중증 환자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중증 환자인데 치료는 할수 있어요 치료할 는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을 조금 벌리시고, 그죠? 자,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불어야 돼요. 자, 그 입, 목구멍은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드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원래 이제 팔도 조금 흔들어야 돼요. 팔도 조금 흔들어야 되고. 네? 자, 이,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팔도 좀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폐에 있던 피가 팔과 머리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폐가 가벼워지면서 바람을 불어 주기 때문에 폐 속에 있던 공기가 못 빠져나오던 공기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람을 불게 되면 바람을 이렇게 너무 세게 불지 는 마세요. 너무 세게, 계속 세게 불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어, 또 이렇게 호흡법 주의사항도 있어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2강. 바로 밑에 댓글란에 보면 호흡법 이 절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어요. 누워있을 때는 바람을 계속 불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아마 호흡곤란 증상이 안 걸렸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동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못 찾았을 거예요. 그죠? 아, 근데 계속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아. 일단, 샬리님은, 이게 호흡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샬리님은 텀만 나면, 이렇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텀만 나면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염 문제가 있어요 비염 문제도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비염 문제는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축농증 코가 막혔을 때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래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도 꼭 보셔야 되고 일단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기는 불가능해요 왠가하면 치료 원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호흡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죠? 호흡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빨을, 자, 머리를 아까 흔들고, 팔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바람을 5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부으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목을 잡으면 안 돼요. 목을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잡아버리면 또 호흡이 안 돼요. 진짜로, 기관지가 막혀버려요. 그, 폐가, 기관자가 막혀버리면 꽉 폐가 갇혀버려서 공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숨이 안 쉬어져 버려요. 네. 자, 이렇게 팔을 흔드 팔을 하여튼, 이 관절, 모든 꺾이는 관절, 손가락도 이렇게 하시고, 그죠? 턱만 나면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머리도 흔드시면서 바람하시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이빨을 이렇게 천천히, 앞니빨을, 앞니빨 아랫니, 앞니, 앞니빨을, 자, 5초를 해야 되는데, 1초에 한 번씩 이빨을 딱딱 끓인 거예요.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네? 어,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자, 이빨은 뭐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면 더 좋기는 좋아요. 하면 더 좋기는 하는데, 왜? 이빨을 딱딱 끓리는것 자체로도 폐가 좀 수축이 돼요. 어, 폐가 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하면 이제 잇몸이 붓거나 이런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 샬리님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 조절을 하셔야 되고, 후. 일단은 샬리님은 원래는 이제, 이제, 중증, 이제, 이제 샬리님이 중증이라기 보다는 그냥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걸 제가 원치는 않아요. 근데, 내가 제가 샬리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나는 중증 환자다. 아,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중증 환자였어요. 중증 환자인데 샤리님 또 지금 중증 환자다. 일단, 왠가 폐 확장이 일어나기,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뭐, 약물이나 이런 도움 없이, 어,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해요. 몸만 잘 움직이면, 치료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샬샤리닝 같은 경우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걸, 아, 예, 앉아있거나, 써있거나, 걸어다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폐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렇게, 아예, 앉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착각하는 앉아있거나, 써있거나, 걸어다니게 되면, 폐가 그 무게에 의해서 자꾸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서, 이, 하여튼 들어갔던 공기가 수축이 잘 안되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뭐몇 개월 뭐 3개월 혹은 6개월 모르겠습니다 아주 아주 길게 는한 1년 정도는 좀 정상인의 생활을 하, 할 수는 없어요 정상인을 생활을 하게 되면 완전히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심각한 그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을 도와드려본 경험이 있어요. 아, 그분이 지금, 그분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시다가, 이제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근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굉장히 걸리고, 하여튼, 아, 이게, 그러니까, 샬리님은 이제 누워있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서있다, 걸어다녀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시간만 그러니까 안 제가 지금 방금 가르쳐 준 거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는 샬리님은 무조건 팔과 머리와 어, 한 바람을 불면서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서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빨을 쫙쫙거리면서 어, 이렇게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혹은 목에 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네. 목에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폐에 있던 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어, 폐에 있던 피가 목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샤일리 님이 자꾸 코가 막히고 가래가 생기는 이유는 이쪽으로 어, 피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고 식도에서 가스가 이로잘못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자꾸 그 비강 속에 혹은 목에 자꾸 들러붙는 현상이에요. 그게 잘 빠져나가면 코도 뚫려버리고, 가래도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자꾸 흔들어야 돼요. 누워있, 아니,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어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팔을 흔들어야 된다. 팔도 이렇게 골고루 흔들어요, 골고루. 위로도 흔들고, 어깨도 들썩거리고, 머리도 흔들고, 가끔 가다 목에도 힘을 주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바람을 5초에 한 번씩 가볍게 부세요 들이마시는 거는 진짜 신경을 조금 끄세요. 마시지 마라는 뜻이 아니야.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공기가 안 들어와서 안 쉬어진다.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폐는 요 바람을 불어주면 폐가 이렇게 들렸다가 굳이 안 들이마셔도 폐가 내려가면서 공기를 입에서 코에서 끌어당겨요. 폐로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폐가 커지면 수축이 안되면서, 폐가 안들리면서 공기가 못 빠져나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못 빠져나오니까 호흡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준다는 동작은 폐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주라니까 내뱉어주면 새로운 공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다 이러버리면 샤샬리님은 그 치료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목구멍을 항상 오픈을 시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샤리님이 제가 보기에는 목구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잡고 있는 것 같고. 어. 그 하여튼 가끔 가다가 이게 샤리님이 동상을 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앞이 말을 손으로 꽉 누르면서 이빨을 딱딱하면서 바람을 부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잘 기억해놓으셨다가 자꾸 적용을 하세요. 그냥, 하 이거 남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정상인들로 돌아가려면 이런 모든 동작들을 해내야 돼요. 샤일리님이 지금 이 병에 걸린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너무 오래 꾸부장한자세를 있었다거나 운동을 너무 게을리했다거나 혹은 다리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든가 이런 현상에서 그니까 몸을 온 전신을 이용한 온몸을 이용한 그 걸은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운동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니까 러 다시 이걸 회복을 시켜주면 남들보다 두배세배 정도 더 노력을 해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절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샬리님은 어떡하든 누워서 있는 시간을 점점 가져야 되는데, 누워서 가만히 쉬라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가만히 쉬라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이제 회복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샬리님이 하루, 하루에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올린 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그 모든 것보다는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죠? 살리님 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누워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참, 저, 저도 도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왜, 폐쇄성 폐질한 환자분들. 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 동영상에 보면 검색에 이부자리 조정법 이렇게 나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얇게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샬리님한테 지금 당장 이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단 호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꼭 이부자리 조정법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 곳곳에 이부자리 조정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시고 샬리님은 베개를 베고 있으면 이제 호흡이 안 돼요. 베개를 베면 호흡이 더안 돼요. 베개를 빼야 되는데, 완전히 빼야 되는데, 이제 베개를 높게 베든가, 아니, 낮게 베든가, 베든 베던 분이 베개를 빼버리면, 이 가슴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쫙 올라오는 현상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피가 너무 올라와서 뇌압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는 뭐 잠깐 다시 베개를 뱀다든가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을 해야 돼요. 머리가 아플 때는 베개를 다시 베고 베개를 빼면또 숨이 안 쉬어져요. 베개를 빼면 머리는 아픈데 숨을 쉬어져 기가 막힌 희한한 케이스그요 그렇죠? 환장하는 거야. 샤데리님은이 과정을 건너가야 돼요. 제가 아까 어떤 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이 과정을 넘어,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베개를 빼고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묵직해지고 막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 샬리님은 지금 이앞 얼굴 쪽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지금 잘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아까 머리를 막흔들어라 그랬죠. 그죠? 흔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네.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근데 샬리님처럼 이렇게 중요한 환자분들을 돕다 보면 제가 굉장히 긴장이 돼요. 혹시나 모를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버리면 태어님 저한테 제가 <웃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꼭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든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마세요. 네,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 동영상못 올려요.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윤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린 거니까, 조심스럽게 잘 적용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욕심을 내도 안 돼요. 2보 전진, 1보 후퇴. 그러니까, 아까 베개를 베는 거는 후퇴고, 베개를 빼는 거는 전진이야. 베개를 빼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폐가 가벼워져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세요. 동영상을 너무 대충 대충 넣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이부자리 이게 저희, 뭐 저희 딸아이 방인데 제가 딸도 이부자리를 조정해서 재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개도 안 베고 이부자리 조정해서 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부자리 조정하면 쇼크 빠져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자면 안 되고 낮에 그러니까 밤에 혹시나 샬리님이 이브자리를 저장하시겠다 그러면 밤에 주무실 때, 오래 주무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저렇게 해서 좀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좀 적응이 되면 한한한 한, 한 일주일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브자리를 과감하게 해서 이렇게 자면 폐가 다시 작아지도록 유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면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 그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돼요. 어, 그니까막 대개 사람들이 이게 여게 좋다 이러면막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못 져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하세요. 근데 사실 제따아 있는 여기가 더 높아요. 제가 여기를 이거를 밑에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높아서 머리 쪽은 낮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샬리님은 샬리님 싫은데 샬리님. 유튜브 샬리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오른쪽 누워 계실 때 오른쪽 무릎은 무조건 세우세요 오른쪽 무릎은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주 세우세요 샬리님은 호흡이 안될 때 가장 빠르게 호흡을 회복시키는 동작은 그, 군뱅이 동작, 지렁이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워서 온몸을 막 흔드는 거야. 막 손가락, 발가락, 팔, 머리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온몸의 혈관들이 움직이면서 심장에 있던 피, 폐에 있던 피가 온몸으로 이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폐가 가벼워져요. 폐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움직이다 보면 날숨이 쭉쭉 나와요. 한, 한 2, 3번 하다 보면, 어, 알아서 막 공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호흡이 안될 때는, 왜, 자, 일단은 뭐, 무릎을 세어드리고 일단은, 분배기 동작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팔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다리도 움직이시고, 머리도 도리도리도리도리, 도리도 이렇게 하시면서, 바람을 가볍게 한 번씩 부으세요. 세게 불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엉덩이도 덜썩, 덜썩, 덜썩, 덜썩, 어깨도 덜썩, 덜썩, 덜썩, 덜썩, 팔꿈치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머리를 막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이렇게 한 번씩 눌렀다, 누르기도 하고, 자 제가 30초 했는데 막 숨이 가빠져요 막 공기가 나와 날숨이 막 나와 날숨이 나온다 라는 말은 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폐가 움직이면 숨이 쉬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빠르게 막 기, 뭐 제가 아까 2분 얘기했는데 30초만 해도 막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흡이 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호흡 이내 숨이 막 미칠 것같을 때는 빨리 저렇게 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셜리님이 외출하거나 바깥에 나가 있으면 갑자기 호흡이 안될때할 수가 없잖아요. 누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가지 마라 그런 거야. 걷지 마라. 일어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왜? 일어서 있는 것 자체가 폐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축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셜리님은. 그죠? 그러니까 셜리님은 지금 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온몸 전체 혈관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 있어요. 설리님이. 입으로 숨 쉬는 건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가만히, 입으로 벌리고만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규칙적으로, 눈 뜨고 있는 동안, 잠잘 때는 바람을 안 불어도 돼요. 누워있을 때는 굳이 바람을, 이렇게 뭐, 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서이다가 누웠을 때는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불어도 되는데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입으로 바람을 불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다시 폐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떨어져 있던 폐가 누우니까 폐가 이렇게 들려요. 그입부 자리 조정하면 더 빨리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굳이 바람을 불지 마세요. 계속 바람을 불으면 폐가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버리면 폐 몸살이라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또 감기 증상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호흡이 더 심하게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워서는 바람 부는 거 아닙니다 딱한 30초나 1분 정도만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불어주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젤리님은 폐가 커져있다는 라 거는 잘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혹시 이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폐가 커져있다 오, 심장이 커져 있다 이런 말은 다른 신체기관 팔, 목, 머리 다른 신체기관들의 혈관들이 좁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폐혈관은 커져 있고 다른 팔, 목, 머리, 어깨, 가슴, 덩어리 이런 혈관들은 좁아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다른 부분에 있던 피가 지금 폐 쪽으로, 심장 쪽으로, 복부 쪽으로 지금 다 몰려있어요. 지금 셜리님은 폐에도 피가 많지만 복부 쪽에도 피가 많아요. 창자 혈관도 커져 있고, 심장도 약간 커져 있고, 혈압도 지금 상당히, 상당히 고혈압이거나 상당히 저혈압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도 피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을 해드린가 하면, 다른 쪽, 그니까, 러 다리 쪽은 조금 무시를 하세요. 다리, 다리 혈관도 조금 커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팔, 팔, 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 두께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 목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목 두께를 좀 크게 만들어야 돼.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를 좀 키워야 돼. 가슴 운동, 등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슴 두께를 좀 키워야 돼. 머리를 막 흔들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올라가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줘 돼요 그러니까 팔 두께가 굵어지고 가슴 두께가 굵어지고 어깨 두께가 굵어지고 목 두께가 굵어진다는 말은 폐가 작아진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치료 방향은 이렇게 잡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셜린이면 나중에 이제 호흡 곤란 증세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헬스장에 가셔야 돼요 헬스장에 가서 또 너무 무리하시면 항상 2보 전진 1보 후퇴 꼭 기억하세요 몸살이 왔다 후퇴 하루 정도 쉬어야 돼. 사람들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내는, 저도 욕심을 너무 많이 냈었어요. 그래, 많이, 그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했는데 많이 당해봤는데, 욕심 내면 안 돼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아, 나는 뭐 1년 만에 이거 치료하고 나는 평생 동안 또 옛날처럼 느긋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은 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몸을 잘 움직이면 잘 움직일수록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편안한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몸은 망가져 가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대부분의 병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셀리님은 운동을 하시는데 누워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냐 면 누워서 팔 운동을 하는 거야. 원시스를 하고 또 이렇게도 접었다 내렸다 접었다 내렸다. 팔꿈치를 당겨대고 가슴을 들었다 내렸다. 혹은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뒤통수를 이렇게 눌렀다. 어? 뒤통수를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혹은 물병 같은 걸, 뭐, 너무 무거우니까, 철면에 한 500ml 콜라병이나 이런 거 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운동을 하시고, 또 다리는, 다리 운동 도 이렇게 자전거 타기도 하시고, 꽈배기로 이렇게, 무릎 관절 운동도 하시고, 가위 접기도 하시고, 옆으로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바로 쭉 뻗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그죠? 네?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또이 안쪽 허벅지 운동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팔을 이렇게 해서 깍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끼고 양손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팔 안쪽 운동도 되고 그죠 손가락도 잡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누워서 운동을 자꾸 하시게 되면 온 몸의 혈관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커져가기 시작해요. 커져가기 시작. 해요 그러면서 호흡이 잘 되게 됩니다. 군병이 동작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은 좀 자제를 하세요. 다리를 다리를 땅에 짚고 하는 운동은 좀 자제를 하시고 가슴 운동 혹은 뭐거꾸리나뭐 응? 미는 운동이나 당기는 운동이나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나 내리는 운동이나 팔을 이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바람을 불고 셜리님은 폐와 창자, 복부 쪽에 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다는 라 거는 머리에 있던 피가 자꾸 내려와 버리고 팔에 있던 피가 일로 가버리고 자꾸 하다 보면 손,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복부에 피가 몰리면 손발이 차가워져요. 손으로 손발로 가야 될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손이 차가운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악력기 같은 거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악력기도 사서 자꾸 꼼지락 꼼지락 하시고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걷기 하지 마세요 걷기 하면 샬리 님은 치명타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살입니다 그, 그, 그럴 그 수가 있어요 어. 그 하여튼 이런 운동 시간 그러니까. 서폴딱에서 조긍정 누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 한 10분 20분 정도 운동 하다 보면 또 답답하잖아요 누워있으면 어? 뭐 잠깐 집안을 한바퀴 이렇게 돌고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칼을 흔들면서 또 머리 흔들면서 돌고 잠깐 앉아서 밥 먹고 또밥 먹으면 또 바로 누워도 돼요 바로 누워도 되고 젤리제 모르겠어요. 지금 정상을 저한테 정확하게 다 올려주지를 않아서 제가 뭐 소화불량증, 아마 소화불량증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성세사인지 변비인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왼쪽 다리를 자꾸 흔들어야 돼요. 아까 이제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다리는 자꾸 흔들어야 되고 그 유튜브에 보면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있어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그것도 꼭 보셔야 돼요 한 동영상 일곱 개 정도 되는 건데 짧은 동영상이야 15분 짜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화불량이나 만성설사 어떤 뭐, 어? 그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여튼 자전채기 변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니까 그거 꼭 들어보시고 시간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다리동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앉아 있을 때도 다리동작을 해야 돼요 걸어다닐 때도 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여야 샬리님이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어, 그렇게 하시고 힘내시고 샬리님 이거 치료 방향이 마, 맞아요 샬리님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으니까 믿으시고 하여튼 주의하세요 주의하시고 아 뭐, 뭔가 무리가 나타났다 이런 어디가 묵직해졌다 어디가 뭐 어깨가 묵직해졌다 머리가 묵직해졌다 이럴 때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하세요 빠르게 반응을 하셔야지 에.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저를 한번 만나러 오세요 에. 저를 한번 보고 싶고 또 봐야 또 대화를 좀 나눠봐야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내가 좀좀 좀 세밀하게 보고 또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사정후군 치료법 77강 이렇게 보시면 거기 저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 대사정후군 치료법 77강 거기 꼭 보시고 그죠? 어. 그 하여튼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들이 있는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론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데 그다 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한 개씩 보세요. 계속 봐돼 절대 샬리님한테 손해보는 작업이 아니야. 건강이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 손해보는 작업이 아니니까 동영상 한 개씩 보이고. 도대체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 있나라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 머리가 아팠다. 아까 제가 베개 빼면 머리 아프다 그랬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면서 저도 그런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씩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머리 털기를 해야 되고 반대편을 눌러줘야 되고 코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다 나와 있어요 샬리님이 동상 계속 보세요 보시면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혹은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50견 3일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검색, 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50견 3일 치료법에 보시면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아 이런 증상들은 이런 동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치질은 이렇게 보세요 뭐 아랫배 통증은 이렇게 보세요 두통은 이렇게 보세요. 뭐, 어깨 결림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50견 3일 치료법 한번, 그 밑에 댓글란에 나와있어요. 댓글란에. 첫 번째 댓글란에. 50견 3일 치료법 첫 번째 댓글란에. 그래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셜리님 힘내시고. 아. <웃음> 이번 주 동영상 한번 올리는 게우니 셜리님을 위해서 올리게 됐네요. 하여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아, 어제죠. 어제 아, 두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 하여두 분이 어, 경기도에서 한번 오시고 또 서울에서 한번 오셨는데 아이분두 아, 분들한테는 동상을 열심히 보셨더라고. 아, 보셨고 가도 그 와주시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좋아요. 아,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분 얘기를 들어도 좋고 또 제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다른 분들도 그냥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뭐 제가 또 힘들 수가 있겠죠 응. 근데 다행히도 뭐 한분두분 분, 뭐 많을 때는 세분네 분까지 오시기도 하시는데 한번씩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오시면 의외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응. 나한테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어. 그 사실은 제가 하라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안타깝게는 그런 동작들을 다 활용을 해야 돼. 다 활용을. 뭐 어떤 때는 칼을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다리 동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입바을데 뭐 모든 동작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 근데 자기가 이제 몸에, 자기 몸에, 아, 어떤 변화가 왔다. 아, 지금 머리를 한번 털어야 되겠다. 이러면 머리, 머리를 털어야 되고. 그러니 빠르게 빠르게 좀적용을 해서, 이게 실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실력이라고 그랬니다아 어.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을 잘 활용하셔서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가 치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에. 자,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